전유진 양이 목소리만 예쁜 게 아니라 정말 마음도 예뻐요. 아, 그래요? 해마다 집 근처 장애인 복지시설 세네 곳을 다니며 후원금을 전달한다고 세상에. 하고요. 오늘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전유진 님의 사랑 가득한 기부 소식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실은 팬들 생각해서 미리 공개한 측면이 저는 제일 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 맞아요. 조금... <웃음> 트론 요정 전유진 소아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상금 전액 기부 제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전유진이 선한 스타 가왕전 상금 5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어린이날 선물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수 전유진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을 위한 어린이날 선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날 선물 지원 사업은 정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어린이날의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유진 양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또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병 중인 환아및 가정들을 위해 매년 소아암병동과환아가정의 선물을 지원하여 환아가정의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 뉴스파이터에서는 전유진님의 녹음실 연습장면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녹음실 비하인드는 쉽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음 이탈 등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를 했다는 후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유진님의 연꽃내련등내 곡이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란다는 뉴스파이터 진행자의 염원도 있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